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저녁에요 이거 카레라면 해먹으려고 라면으로 세개 카레라면 해먹으려고 준비했어요 어, 양파를 먼저 좀 썰어볼게요 하나 반 정도 썰어놓고 이거 소고기에요 이거 양파 길이에 맞춰서 썰면돼 불을 키고 버터 이거 얼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꽁꽁 얼었어 식용유 좀 넣고 양파가 완전히 볶아질 때까지, 물러질 때까지 볶아야 돼. 이 정도로 볶아지면 은 고기를 이게 고기가요, 170g이에요. 소금을 좀 넣고 후추도 뿌려주고 이거 카레예요, 카레. 이 정도로 만들어볼게. 육수인데 이게 물을 이렇게 조금씩 부으면서 볶아줘야 돼. 이 카레가루가 덩어리지면 안 되니까. 육수 두컵 정도, 계란컵으로. 이게 걸쭉해지면은 안두콩이요. 이게 통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 통요리 만두콩이라 그냥 넣어도 돼요. 완성됐습니다. 이게 소스는 물이 끓어서 라면 넣게요. 을 라면이 다 익었어요. 불을 끄고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. 이게요 국물이 좀 걸쭉하면은 물을 조금 더 부셔도 상관없어요. 떠서 라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카레 라면이 완성했습니다. 이렇게 서 섞어서. 이제 먹으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